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미아입니다. 현재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 음, 시험 기간이고요. 시험 기간이어서 사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어, 제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모자를 쓴 이유도 오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 상태가 좀 말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떡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일단... 아안직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을 보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친구들이랑 꼭 만나서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음...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그 커뮤니티 보면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조금이라도 어, 저의 학교 생활을 공유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공유를 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체능은 제외하고요. 혹시 대학을 들어가려고... 어학을 위해서 독일에서 어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베를린 절대 오지 마세요 안돼요 어학 못합니다 베를린은 정말 워홀러분들께 강추 하지만 어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비추하는 동네 도시입니다 왜냐구요?